네. 어, 일단 녹화 시작했고요. 그 화면 공유해서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있나요? 어, 네, 아. 개인 적어서 오케이 네네네아 어, 네. 약간 문제는 아까 그 NA 툴 고쳐서 해놓은 것들을 지금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녹화를 녹화를 포즈 시켜놓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뭐야 어, 동일한, 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걸 해야 된다 그 새로운 그 n n l 을 깔고 그 웨이트 네트워크를 갖다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예제에 맞춰 가지고 쇼티스파스를 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이렇게 홈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홈 보면 은 파인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7점이 4,528개요. 겹치는 거 있나 얘네들? 겹치는 거? 겹치는 포인트는? 덮친... 아, 그거 그거는 아직 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안돌려봤어 여기 네트워크 작전, 어 네트워크나 시스에 보면 맨 왼쪽에, 네. 맨 왼쪽에 우리 NNA, NNA 네. 그, 거의 왼쪽에 보면 아마 아, 그 여기 리무브드 플리킹의 포인트라고 있을까?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넣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 어안 겹쳐요 겹치는 거 없어요? 네그 앞으로 다 똑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일단은 음 지금은 어떻게 리듀스 했는데? 포인트를 아, 아 포인트 말아 그러니까 그 노드를 만들고 로드에서 그 로드에 NNA 툴 잘라가지고 잘 노드가 생기잖아요 네그러고 라인을 그 리턴해 주더라고요 값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라인을 받아서 네. 라인드레스 노들 드 구해야 되니까 그 포인트 네. 어, t value 0이랑 1에서 네. 하나씩 해가지고 다 일단 다 수셔 넣고 리스트에 네. 네. 그다음 그 0.0에 이렇게 해, 해가지고 그 네. 거리가 0 0 1부터 작은 것만 해가지고 싹 지웠어요. 인덱스 구해서. 네, 근데 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라인 65번째로 시작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과 끝이 라인마다 더해주면은. 그 다음 반대 라인도 또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겹쳐가지고 그거는 해결했어요. 그거 해결하는 네. 게 지금 이두 이 번째 로프에 네그 아래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걸 로 해결했고 네 순수 우리 노드만 남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타겟 저그홈 데이터 가져온 거를 네, 네. 돌려가지고 제일 가까운 점을 구한 다음에 인덱스 찾고 그 인덱스에 대한 저 점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일단은 그 타겟 한 바퀴 돌면서 제일 가까운 노드를 찾고 음. 그 노드를 노드에 아마 노드에 이미 점이 찍혀 있으면 그냥 웨이트만 하나 추가하고 안그 음. 웨이트 거기 노드에 없으면 노드 추가하고 처음에 웨이트 하나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하고 우는 그 결국에는 이 가까이 있는 톨런스 값을 본다는 거예요. 톨런스 값을 맞춰가지고서 J를 찾아내는 거니까. 아그 여기 그 디스턴스를 일단 세이프 가드로 주고 그 다음 디스턴스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그럼 제일 가까운 걸로 그 다음 걸로... 제일 가까운 거를 음. 찾으면 그거에 네. 인덱스까지 같이 가져와서 그 인덱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디스턴스만 바꾸는 게 디스턴 바꾸니까 안 돼가지고 그거에 그그 그 제일 가까운 점에 인덱스를 찾아서 그 노드를 새로운 반환하는 포인트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그게 가까운 포인 가가운 아 이해가 아네 그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첨, 제가 도, 한번 네 그려볼게요 이렇게 노드가 있어 네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지금 지금 이게 이천 개다 그랬죠 아웃 풋 포인트가 네천개 그럼 결국에는 노드의 개수랑 얘랑 같겠네요 어 그건 아니더라고 노드의 개수는 제가 또 따로 빼보니까 삼천 몇백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전, 어쨌든 전체 노드에 붙어버린 거. 네. 어, 근데 이,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네, 이 네. 방법이 맞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 노드의 노드의 개수보다 많아지면 문제인데 노드의 개수보다 적은 적잖아요 우선. 네 맞아요. 근데 노드는 어쨌든 이 공간을 이렇게 데이터를 레프젠트하는 거니까 얘는 네. 어떻게 수정하면 안 되겠죠. <웃음> 음, 네. 얘는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고 어쨌든 이동폴로지를 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올바르게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방식으로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렉처 시간 때 피팅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파티셔닝 할 때. 음... 네. 그래서 뭐 쿼트이나 옥트리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줌아웃 해봐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줌아웃 해봐요. 피팅 시켜가지고 딱 해봐요. 그러면은 음. 어땠어요이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 여기 탑티 눌러서 좀 화면 키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 그나서 화면 가리니까 좀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화면에 보이실 게끔 포인트가 해줘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결,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 바운딩 박스 를 이렇게 치겠죠 어쨌든 사각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했던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네들 그리도 나누는 거야 네. 0뭐 개면, 아, 0 개, 이렇게, 그리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 놓고, 어떻게 보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좀더 나눠 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네. 사실 여기는 한박스 나눠도 되겠죠, 레졸루션이 아마, 아마 컷, 어, 옥트리나 쿼트리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없을 거야 아마. 음... 어, 필요 없죠. 왜냐면, 네, but... 네, 필요가 없어. 이거 다 지워주면. 그 레졸루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쿼트리 같은 경우도, 옥트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어, 잠깐만, 나뭐 그리고 싶은데. 어, 자, 그리면은 지금, 예, 네, 지금, 지금 이 셀에 해당되는 애들, 잠깐만 지금 이 셀에 해당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 셀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i, j라고 친다면 얘는 지금 뭐 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다음에는 1이죠. 0, 1, 1 그리고 얘는 0, 1이죠. 1:1에 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내 여기 위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올라갔다 치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있으면은 지금 얘 얘네들은 여기, 얘네, 얘네들 포지션을 ij로 프로젝션 하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 ij만 있으면 우리는 뭘 받아낼 수 있냐? 여기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 노드에다 다, 다딱 집어넣어도 돼요. 이해 되시나요? 아, 그제첫 번째 했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어쨌든 음, 파, 파티션이 나눠야 되니까, 옥트이나 컷팅. 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기 내가 노드가 하나 에 걸려있어 그죠 렇 노드가 걸려있는데 네. 지금 노드가 걸려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네들은 여기 다하나고다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옆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해보다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여튼 이게 아,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얘를, 얘를 쿡 찔러가지고 이거를 받아냈어도 사실은 이 주변에 네이버까지 같이 칼큘레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 네.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이 파티션이 정확하게 딱 나눠지지 않고 또 노드가 되게 애매하게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무것도 표현이 안되어다 치지만 노드가 하나 여기 있으면 은 얘네들은 지금 다 이쪽 노드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단순히 여기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못 가고 이마치 멀리 떨어진 애들한테 달라붙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네. 우리 마한이 아니잖아요. 이런 네. 것들도 있다. 라는 거를 음.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피킹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푹 찍어가지고서 여기 안에서 그냥 루프를 돌면 되긴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그래프가 그래프를 담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 돌아가지고 온다고 와서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면 이쪽으로 달라붙어 보면 이렇게 디토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쪽으로 달라붙어 보면 은뭐 이게 맞으면 뭐 맞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파티셔닝을 할때 어, 뭐어떤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제일 좋은 게 스텝을 나누는 거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브루트 포스로 확실히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보면은 포인트들이 라인들이 있었고, 라인을 쪼개고 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라인을 여기다 만든 거죠. 얘네들은 여기 다 쪼개져서 폴리 라인이란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라인만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그려도 나중에 다 잘라진다는 거죠, 얘네들. 네. 이 스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실제 빌드할 때도 보면은 제가 파이썬으로 네트워크 해놨잖아요. 그거 잘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노드를 파퓰레이트하고 그다음에 노드를 연결해가지고 엣지를 만든단 말이죠. 커넥티비티를 잡아줘가지고.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컴퓨케이션익스페스가 발생되겠죠.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엣지를 가지고 엣지를 가지고서 그 포인트를 포인 네, 왜냐면 엣지에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엣지를 돌면서도 네트워크를 빌드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면 여기 포인트 다 있잖아요 여기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라인 집어넣고 그러니까 엣지 집어넣고 여기 노드 노드 빌드하고 다음 엣지도 집어넣고 노드 노드 빌드하고 그죠 그냥 여기 네. 여기 집어넣을 때는 어차피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갖다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친구가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 오티마이징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다 빌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그 친구 유니티나 뭐 프로세싱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유니티? 유니티 뭐... 안 해봤고 프로세싱은 이 수업 전에 프로세싱 하다가 참가했어요. 프로세싱 보면은 그잘저 기억이 정확히는 아닌지 모르는데 아무튼 뭐 셋업 같은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루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드로우. 드로우 드라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이 셋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익스큐션되는 거거든요. 아네 맞아요. 그리고 드라워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돌때 계속 익스큐션이 되잖아요. 네. 그 유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티도 결국에는 그 인잇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업데이트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 계속 실행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오픈지에 웹지 이런 로 레벨 쪽 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컨티뉴스 루프를 계속 돌때 계속 빙글빙글 돌때 우리가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 루프 안에다 탁 던져 넣기 전에 한 번만 딱 실행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루프 안에선 또 자동으로 계속 돌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 되게 컴퓨테이션을 익스펜시브 하고 한 번만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쪽 앞에 몰아버리는 거야. 앞단에그그죠 음. 네. 앞단에 이렇게 제가 오늘 수업할 때 계속 아키텍처 부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큰 아키텍처가 되어 있다고 친다면 하나를 그냥 우리 전체로 보자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니 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루프하는 타임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루핑이 될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산된 값들을 그냥 가져오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 정도 선으로 끝내는 거야. 안그리면 너무 이게 컴퓨터 그니까 이제 헤비해지잖아요. 돌아가는 게. 무거워지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 처음에 오퍼레이션 할 때는, 되게, 처음에, 그니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되게 떨어오하게 컴퓨팅을 하되, 여기서 필요한 모든 칼큘레이션 다 끝내주는 거예요. 다 끝내놓는 거야. 음. 그리고 결과값만내가 트윅할 수, 들어갈 수 있게끔. 심지어는 뭐까지, 뭐까지 가능하냐면, 내가 여기 파티션이 돼 있잖아요. 여기 네. 푹 찔렀을 때, 푹 찔렀을 때, 루프를 돌 필요도 없어. IJ를 바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거다. 음. 마우스가 여기 쿡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 여기 떨어졌을 때는 뭘로 변하나 뭘로 변나 그러면은 거의 루프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게임 인더스트리 쪽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있어요. 네, 게임 쪽 들어가 보면 굉장히 퍼포먼스 오마이제지션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근데 우리는 뭐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음.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 심플리파이도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심플리파이 할거가를 사실을 이제 고민하면 좋고 근데 여기 는대도본것 같아요. 노드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니까 노드 안에다가 포인트들을 다 붙여놓는 거니까 충분히 네. 매트니스 하고 그리고 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C샵으로 많이 하는데 좋아요. 좋은 건데 그 파이썬도 좀 공부를 하세요. 네. 네. 네 왜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급출하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냥 시작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 뭐 리스트 오브 리스트 만들고, 물론 클라스로 만들어서 해요. 하긴 하는데, 파이썬만큼은 이제 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아, 이거는 이걸로 하는 게 빠르겠다. 저걸로 하는 게 빠르겠다. 그런 감이 딱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윅을 하면 좋다. 이런 것도 지금 시샵으로 짰을 경우에는 이제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으로 했을 경우에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직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타스크에 맞춰가지고. 네. 그리고 질문 또 <웃음> 있으세요? 아, 그 아까 그아그 점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커넥션에서 시키는 걸한번 했는데 그거를 포인트 3D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포인트 2D 같은 걸로 하면 좀더 빠른가 싶어가지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3D가 이게, 이게 더블의 약자고 네. 3F가 있거든요. 이거는 프로트를 네. 주로 쓰는데 메모리 할당이 뭐 8바이트 할 거냐 4바이트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야그 포인트에서 이건 클래스로 했거든요. 사람을 음. 이렇게 생성하면서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흩어지게. 음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클 그리는 거고 이거는 네. 그냥 컨트롤 컨트롤션이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영보다 크고 사보다 작은 밀어내는 걸로 네. 했는데 이제 그한 점에서 생성이 되게 제가 그 노드마다 점을 찍어가지고 네. 그 노드 점을 가, 가져와서 크레이 크레이 포인트를 크레이 포인트 한세 개면 세 개를 돌면서 한 점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음. 이렇게 했는데 그 점이 제가 그 수업 전까지 조금 해봤는데 음. 그래서 그 점에 그냥 그대로 나오면 영보다 영이니까 거리가 제가 네.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컨스트럭트스트럭터 만들 때 랜덤으로 이렇게 시드 값을 바꿔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네, 네. 뭔가 잘 작동이 안 하더라고요. 랜덤값 시드값이 작동이 안 한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제가 친구가 했던 거 지금 설명을 해줄게. 네. 자 아. 지금 여기 안 주시냐? 네. 네. 지금 그라스호퍼 지금 C# 그걸 열었잖아, 요 윈도우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코드 스콥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커스텀 스콥에다가, 지금, 휴먼이라는 클라스 하나 만들었죠. 네. 클라스. 이제 도 이제 스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주겠죠 그리고 이제 인풋이, 아, 인풋이 있겠죠. 네. 인풋 뭐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특별히 지금 휴먼, 슈머는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슈머 a t 가 있고 C가 있고 I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변료블을 우리가 그 익스큐션을 300아까 보니까 300ms로 돼 있던데 될때까지 이제 계속 얘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딱 시작돼서 얘가 그쵸. 저장되고 그다음 루프는 위에서 돌도록 하긴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해요. 그래에서는 그래서 이제 클래스들 사실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제 여기서는 계속 지금, 이게 루프를 돌면서, 여기가 루프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컨트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이렇게 지금 전체 뭐, 아키텍처라고 보기엔 조그고 어쨌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짰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들은, 휴먼 좀더 내려가 봐요, 밑에. 휴먼. 이거. 클래스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휴먼이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휴먼이 네. 있으면 일단 휴먼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프로퍼티가 필요하겠죠, 우리한테. 네. 예. 네. 예를 들면 여기서는 포지션이 있겠죠, 포지션. 포지션이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뭐뭐알 값이 필요하겠죠, 레디우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이런 불리의 값들이 이제 프로퍼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는 뭐가 필요할까요? 펑션 같은 경우.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그뭐 푸시, 푸시 같은 경우는 뭐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던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휴먼 클래스에서는, 최대한, 최대한, 그러니까, 되게 덤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최대한.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는, 그냥, 이거 이 펑션도 보면은, 지금 pt가, 이거 무슨 pt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그, 포인트를, 이게 루프를 아야 되잖아요 다른 포인트들 넣어주면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그거랑 비교하죠 네. 그러면 오케이 비교해서 밀고 네. 음,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빼내 네.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 다르게 약간 좀더 심플리파이 시켜가지고 이 휴먼 스스로가 뭔가를 자의를 갖고 하는 펑션이 여기 안에 집어넣고 오케이 음...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휴먼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캡슐레이 시킬건데 뭘캡슐레이시킬 거냐면은.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부분과 펑션인데 이걸 스스로 자기가 뭔가 판단하는 거예딱 네. 그것만 딱 계산을 해서 넣어요 오케이 네. 자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드는 거야 하나 더 하나 더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얘는 뭐뭐 뭐, 뭐 스트릿이라고 할게요 스트릿 네. 스트릿이라는 애를 만들고 얘는 얘도 동일해요 프로퍼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 네. i 비어가 들어갈 거야 프로퍼티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주변에 라인들 그죠? 예를 들면 벽 부딪치는 건물들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또뭐 있을까요? 휴먼이 있겠죠. 휴먼 휴먼은 네. 네.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일로 들어가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체크 아니면 뭐 업데이트 이런 게 있겠죠 있어서 이것들을 이얘 레벨에서 끝낼 뻔해요 이해되시나요? 업데이트 같은 거, 휴먼에서 끝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 그,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디퍼런셰트 하고 있어요, 지금, 타스크를 다. 얘네들이, 이, 여기 지금, 스트릿이라는 거에서 스트릿시할수 있는 펑,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 예를 들어 업데이트라는 펑션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얘는 예를 들면, 뭐, 체크도 할 수도 있고, 뭐, 휴먼을 일일이 그니까, 러 휴먼의, 휴먼의 디스턴트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에 또 다른 펑션이 있는 거야. 휴먼의 그래서, 얘를 트리거함으로써,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라키를 정하자는 거야. 하이라키를. 네. 상상해보자고요. 거리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어. 뭐, 졸라맨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 네? 졸라맨들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자기밖에 몰라. 되게 단순한 에이전트라고 보고. 우리는 거리라는 걸로 해가지고 예, 거리가 예를 들면 감싸 안아가서 부딪혔네 떨어져? 밀어내? 이런 전체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이 스트릿이라는 게. 아, 휴먼한테 이렇게 스트렉션을. 스트릿이... 네, 디 네. 예. 음... 아니면 은 이렇게 하는 게좀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 지우기 한 번. 그러니까 저는 친구한테 멘탈 스트럭처를 이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사람이라는 게 여기 있죠. 네. 사람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스트릿이라는 것도 있어. 스트릿도 같은 동등한 오브젝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래프라는 걸 하나 만들어. 어쨌다 그래프거든요. 네. 그래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가 휴먼을 갖고 있고 얘도 스트릿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업데이트가 있겠죠. 업데이트.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할때뭘 네. 업데이트 해주냐면은 그 일단은 스트릿을 한번 업데이트 해줘. 뭐 길이 바뀌었냐, 아니면 차가 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된거 끝나는 거를 다시 한번 휴먼을 또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휴먼은 결국에 여기 안에 있는 비헤비어의 업데이트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얘는 네. 업데이트를 여기 맞춰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만드는 거야. 여기는 완전히 컨트롤 타워. 중간은 약간 뭐 명령어를 주고 빼고 익스체인지 하는 정도? 그럼 실제 오퍼레이션은 밑단에서 다 일어나겠죠. 실제 오퍼레이션 밑단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 휴먼의 업데이트 프로퍼티 스트릿의 프로퍼티랑 뭐비해비어 여기서 일어나는데 얘네들의 실제 엑스키션은 얘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죠 이 그래프라는 애한테. 네. 이런 식으로 스럭처를 잡아서 들어가면 컨트롤하기 되게 쉽거든요. 지금이야 음. 그들이 간단하니까 네. 하면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까 패션이 뭐였죠? 그 랜덤이 랜덤값이 안 먹는다.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실행할 때마다 랜덤 값이 나오고 시드 값이 같은 게 들어가요. 10개의 이전 팀에 10개의 똑같은 랜덤 결과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사실 좀더 라이트 프락티스는 뭐냐면 이 랜덤을 밖에다 미리 생성을 해 놔야 하나. 그 다음에 개를 네. 가져와서 시드를 하면 돼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퍼블릭 뭐, 랜덤 R&D 한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 R&D 이것만 일어나는 거죠 이것만 어차피 이거 다 세팅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뭐 어떤 형태냐면은 결국 내가 예를 들면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그래프라고 하고 여기 휴먼이 있죠 휴먼이 있다고 친다면 휴먼은 이제 계속 뭐 업데이트 시키겠죠 이 업데이트를 표시 업데이트를 네. 근데 네. 이 그래프는 지금 바깥에 이렇게 빼놨는데 얘네들을 여기 그라파는 놔두자는 거죠. 좀더 체계적으로. 어, 사실 C샵 네. 자체도 이것도 클래스예요. 위에도 클래스예요. 맨 위로 올려봐요. 이거 위로 올려봐요. 스크롤 막 계속 올려봐요. 계속 올려봐.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 이거 있잖아. 플러스 버튼.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써있네. 예. 이 플러스 버튼 다 열면은 얘가 지금 스크립트 인스턴스라는 클래스예요. 어쨌든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근데 구조상으로 이게 좀더 클리어하다는 거죠. 그래프라는 걸 명백하게 디클레어를 딱 하고 클라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얘는 뭐만 할 거면 순순히 얘네만 컨트롤 할 거야. 그냥 컨트롤하는 부분만 싹다 집어넣고 사람도 나누죠. 프로퍼티 나눠주고 비헤비어 나눌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명백하게 이제 프로퍼티만 컨트롤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클래시라든지 이런 걸 디텍트를 했어. 여기서 2단에서 네. 했어 물론 밑단으로 실제 엑스큐션이 되겠지만 얘가 그걸 오케스트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뭐 투르나 포이스 같은 거 떴을 때 여기서 얘 프로퍼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야. 음, 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프로퍼티를 업데이트 할수 없어, 나는. 그냥 나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값만 네. 갖고 존재하고 시키는 것만 해. 그렇지만 얘가 실제 모든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어? 너 이거 엑스큐션 해봐. 어, 콜로전 있어? 그래, 그럼 너 여기다 누구한테 콜로전 되어있는지 도 업데이트 해. 얘가 다예선에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클리어하게 갖고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버릇을 드러내면 좋다. 어... 네, 이해했어요. 네, 이런, 이건 솔직히 정답 없어. 이건 정답이 없고, 친구 스스로가 컴플렉스를 컨트롤하고, 스스로가 멘탈 스트럭처가 맥센스 하면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또 계속 컴플렉스를더 하다보면 이게 문제가 봉착해요. 분명히. 왜냐면 점점 복잡해집니까 그리고 내가 초기에 계산했던 초기에 짰던 그 아키텍처는 거기에 맞는 것만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그 선쯤 되면 다시 한번 또 리팩토링을 해주고 또 넘어가고 리팩토링을 해주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으면서 그러면서 늘어가는 거거든요. 음, 네. 친구 클래스 네. 인해런트스 같은 거잘할줄 알아요? 임플멘테이션하고 에스트라 클래스 만들고, 콘크리트 클래스 만들고, 뭐. 뭐 싱글톤, 뭐 팩토리 패턴, 업저블 패턴, 어댑터 패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 먼저 이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제렉처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또 남겨주시고, 튼 열심히 네. 하시고 이제 비주얼 라이션이나 그런 것들 어 저거 막끼는거 <웃음> 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편집해서 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네. 부탁을 해가지고 워크숍 다 끝난 다음에, 네, 그 아니다 일단 일단 여기까지 하자 잠깐. 만 <웃음> 저한테 호스트 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